말이야 네. 진학 상담을 꼭 받아봐야 돼요 맞아요 어. 아이고, 교장선생님 계시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버님, 예. 네. 네. 아유 아버님 예유 근데 현빈 이 담임선생님은 안 계신가요? 아유 이 선생님 저 잠깐 나갔네요 체가좀 음. 찾아올 것 같습니다 예, 예, 네기다리십시오 예. 아유 어디 가셨지 아유 저기요 네 어디 가세요? 현민이 담임 모셔왔습니다 <목소리도> 아주수술과제가로담는다더니 네. 현민이랑 똑같이 생기셨네? 오,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딱딱딱아이딱딱딱딱딱이딱딱딱고딱딱딱딱딱고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아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니다딱딱딱딱아딱딱딱딱딱아딱딱딱이딱딱딱딱딱딱딱딱이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그딱딱아그딱딱딱아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이딱아딱고딱아버님은 나이가 있으시니까는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여기 앉으십시오. 네, 네. 찾아오겠습니다. 네, 네. 예. 예. 아휴, 아버지, 근데 어디서 고기 탄 냄새 나지 않아요? 현민아, 예. 네. 난 엉덩이에 감각이 없다. 음. 어떡해? 이이 아이고, 왜. 이 뜨거운 날로 위에 앉지, 뭐, 어떡해. 아 의자가 없어서 안 되는데, 그럼 어떡하라고요? 앉아 계시면 되죠. 어차피, 니군대이 네 타는 거니까. 아. 아 그때 왜 힘들게 서 계셔 계속 응. 앉아계셔 예예예 신전하시네요 예, 예, 아, 예. 아유 네. 근데 누구세요? 아 저는 수의 경력 30년을 자랑하는 이 학교의 수의 아저씨 위엄수입니다 어... 제가 입만 뻥그러면방송사고날할수 있어요 아유, 아유, 아유 잠시만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잠시만요 아유 잠시만요, 아유, 잠시만요. 아유, 잠시만요. 아유. 네,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요 그 예. 근처에 그 고깃집 있어요? 응 음. 수의 경력 30년에 아유. 이런 고기 냄새는 처음 맡아봅니다 아유, 아유. 아유 당신 엉덩이가 바람극장 오늘도 영빈인 자기 엉덩이를 굽는다 갑자기 일어난 영빈 엄마를 찾는다 엄마!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정말 뜨거웠나 보다 뭐하는거야? 이상하게 이금이같네 정신 이려 제발 긴장 좀 하자, 하자. 아유아 아유, 엉덩이 다이어트아 아유, 아유, 뜨거워 뜨거워 아유. 양 없어 양아양이그처에 있을텐데 아 수능성적표? 예. 한현민이 네 전대요 점수가 이거 아이고 이렇게 해서 대학 가겠니 너? 점수가 죄송합니다. 이게 뭐야 대학 가겠어? 아우 죄송합니다. 현민 이단니 선생님? 예, 제가 단니입니다 아... 수위를 변장했을 뿐이죠. 변장 잘하셨네. 변장 잘하셨어요. 그러잖아 예. 이런 성적으로 대학으로 못 가요? 못 가, 못 가, 못 가. 아유 선생님이 신좀 써주셔야죠. 네, 아유, 아유 힘들어, 힘들어. 아유, 선생님, 선생님. 아저기 점수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신점, 신점. 아, 이러면 아니, 안 된다니까 그래. 신점 뭐 이렇게? 크게 떴답니다. 크게 떴요뭐 이런 거 하는 그래 아저한테 다 나가 아야 대 전민이 전민이 대학 가야 돼요백대학가 아, 하는 거야 김하전 하는데요? 아이놈들아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이 사람 아저한테 나가 나가 아니 나가 저 전민이 대학 가야 돼요 받으세요 받세요누워라스위씨 김중배 타이어 그렇게 터미났단다이야타이아가 너무 컸어요 스위 씨. 이수일과 심순의 다음 편은 계속됩니다 뭐하는 거야 이상하게 변사같네 정신차려 제발 긴장 좀, 긴장 좀 하자 정신 말이야 예? 시험을 잘 봤어야지 아 이럴 줄 그게... 알았으면 작년에 시험 좀잘볼거 그랬어 과거로 돌아가고 싶나 예돈 대기리기리 돈 대기리기리 돈대돈대기돈대 돈돈돈 그만. 뭐하는거예요이성하게 뭐 <웃음> 시간 타면부 갔네 뭘 시간 타운돼야 이게 <웃음> 아, 현민이 갈 대학이 없는거예요아 네. 이성적으로 갈 대학이 두군데 있는데 어. 두군데 아. 노브레인 현민이 가는 대학 찾기 두군데를 찾아보세요 어. 어. 자, 그러면 기부하게, 아, 자, 기부하게 되겠습니다. 아유 영상이니다 우리한테 영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좀 앉아서 얘기해야 되는데 아주 의자가 마땅치 않으니까는 의자 빽질, 의자 빽질, 의자. 아니야, 어, 너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잘하시네. 잘하시, 아, 아, 잘. 잠깐만, 주무장 선생, 엉덩이. 동물극장 오늘도 나를로의 바베큐가 이거 간다. 부려려려뭐 하는 거야 지금 사람 갔다가나가고안 되고 정신 나와! 아, 한번 봐주세요. 정민, 정민 대학 가야 돼. 세요 사람들은 지금 마치데요. 뭐 하는 거야? 기이들 아 꿈에서 할수지